안녕하십니까 어, 세계평화통일 성전 본부성전의 종 조각 왕비들을 중심삼고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종조왕 왕비, 왕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이 왜실패되었나 라는 주제의 내용은 지난번 두 번째 성일, 세 번째 성일, 오늘 네 번째 성일에 같은 맥을, 맥락을 갖고 있는 그런 제목이지만 은 내용은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섭리를 공부한다 3대왕권 중심한 섭리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차는 첫째 아버님 제세시에 8대 교전 교재 교본을 폐기, 두 번째 참 아버님 정통성을 삭제, 세번째는 아버님이 통곡할 비원리의 주장, 네번째는 아버님의 참 혈통을 빼버린 축복식, 마지막으로 이대왕님의 설교 말씀 이런 목차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리마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혼동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 적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이 끝날이 되게 되면 감춘 것 그리고 숨겨진 모든 비밀이 드러난다 하는 그런 의미죠. 또한 절입니다. 마태복원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 이제 왕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달러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후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는 이것을 잘 몰랐는데 어떤 식구가 자기 축복식 반지도 요즘으로서 거짓 실패 기원절에서 만들어져 있는 축복반지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반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믿는 반지하고 2013년 타락된 실패 기본절에서 빨리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요. 이 반지 만들었는데 이 반지는 문선명 참 아버님의 메시아, 구세주, 대인주 이름도 삭제돼 버렸습니다. 이 반지에서 그냥 한시어머니, 한학자 한시어머니의 이름만 새겨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보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멍청 돈 받는 사기꾼들 말 듣고 멍청함에 빠져 있어요. 멍청함에. 근데 우리는 원 입장과 아버님 생각하면서 본다면은 이거는 뭐지? 선악구계라는 거 너무 쉬워요. 라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2015년 7월 22일. 참 심오한 신앙의 제목을 가지고 하신 말씀. 2008년 1월 18일 침묵을 깨고 난 이후에 이 말씀. 그 내용의 주제 내용은 2013년 1월 13일 오늘 날짜 나온 그대로 이 2013년 1월 13일이 타락되고 실패된 기원절이었다라는 것을 이때 왕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타락된 실패 기원절이 나오게 되느냐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님 제세시에 성화하시고 난 다음이 아니고, 제세시에 8대 교제 교본의 일부를 폐기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 아버님 제세시에 말선선지 네, 여러분 말씀 선지 모두 몇 권인지 아시죠? 이 말씀 선이 615권이에요. 아버님 제세시인 2012년 4월 어머님은 김효율과 함께 성화사를 방문하여 2012년 1월 이후에 발간되어 판매된 몇 권? 22권의 말씀 선집을 거두어가지고 특정 부분을 삭제하여 다시 발간하도록 시시했다는 거예요. 이때 삭제된 부분 중에는 아버님의 혈통적 정체성에 대한 말씀과 어머님에 대한 불편한 내용 및 문현지님에 대한 내용 등등이 다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냐 2012년 4월이에요. 2012년 4월이면 뭐냐면 은 국진 가인님, 흥균 아벨님이 하와이에서 4차원 입적 축복을 받으신 전후의 그때 시기예요. 2012년 언제라고요? 4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아버님 성화 21일째에 어머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님 성화 이후에 2 1일째에는 언제쯤이냐 바로 천주 성화 이후에 며칠째라고 21일째. 이때에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당시에 이제 말씀하신 어머님의 사진. 여기에 청종들, 이제 천정국에 이제 훈독했대. 요 사진은 보입니까? 아버님서 이후에 40일간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상식을 올리시는 그 장면의 사진이죠 보이지요? 사실 네. 상식 올리는 그 기간 중에 21일째에 21일째에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어요?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정해 놓으셨지만 그 안에 영계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몸이 불편해서 못 서는 어떻게 무슨 핑계를 쓰더라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당신 혼자 다녀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금년 8월 초 병원에서 10일간에 걸쳐 모든 검사를 마치 다 마치자 일단 병원에서 나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병원이 감옥 같다고 괴로워하셔서 할수 없이 퇴원을 시켜드렸습니다. 퇴원하시어 천정궁에 계신 하루 동안 아버님께서는 주위의 보좌관들에게 내가 오늘은 엄마하고 겸사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날만은 마주 앉아서 엄마 얼굴을 보며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지는 드시지 않고 제 얼굴만 많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아버님의 마음속에 내 얼굴을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솟구쳤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로 저는 이것저것을 그 씨라며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다고 번고해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정해 놓으셨지만 그 안에 영계 가실 것을 아셔서 그러 8월 13일은 유독 태양빛이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한 키도 넘는 커다란 산소통을 들고 다녀야 하는 입장을 아시면서도 자꾸 둘러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정궁을 한바퀴 도시고 산 아래 청신중고등학교와 생태공원을 둘러 청신월드센터와 수련원까지 한바퀴를 쭉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정궁 거실에 드시어 녹음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녹음기를 직접 손에 들고 한 10분 정도 깊은 생각을 하시다가 말씀을 녹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녹음을 통해 육성을 직접 들어하시는 것처럼 아버님께서는 그날 그실에서 안방에서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셨을 때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똑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가쁜 숨을 몰라시냐 기도하셨습니다 완결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부분 다같이 합시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엄마 고마워 엄마 잘 부탁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맙고 하시면서 엄마 잘 부탁해라고 하는 말씀에 무엇이 뜻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2012년 8월 28일 28, 양력으로 9월 23일 여러분 9월 23일 여부는 기억되는 기억되는 날짜로 기억합니까? 당연시 참모님. 몇 년도? 2017년 양력 9월 23일. 어쩌면 은이 날짜가 꼭 맞는 것 같네요. 성화신제 며칠째라고 21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 아버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기도하신 날은 성화 21일 전날이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날은 성화 후 며칠 때? 21일, 21일. 어쩌면 숫자가 이렇게 같을까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다이루었다 기도하신 날로부터 만 5년 41일 1861일이로 어머님이 말씀한 날로부터는 만 5년만이요 천재인 참부모 안, 정착 안착과 신랑 신부 강씨 축복을 아버님 하신 날로부터는 오는 54일 1879일만에 2017년 9월 23일 어쩌면 이렇게 날짜가 딱 맞는지요? 천재인 참부모 천주 완성 축복 성혼식을 하셨나니라! <웃음> 이 오래 잠깐 조에해본 겁니다. 참, 날짜가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2013년 기원절이 왜실태로 돌아왔느냐? 참아버님의 정통성을 삭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삭제했다고요? 그래서 첫째로 하늘 부모님 통일교회를 가정연합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통일교회를 가정연합으로 선포하셨더라 넘기세요 님이라고 기도할 때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40일 7이, 4 0이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0일 4 0이 40일 40일 4도일때0다부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못해 기원절 전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내, 내 본심에 물어보는 얘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통일교가 아닌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으로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발표하는거 하면 그, 기원절 끝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일 국가와 가정맹세가 변경이 되었더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항상 전일국가를 부르죠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이것이 전일국가 바뀌었습니다 수려한 꽃보리뭐 어, 어, 이렇게 이 성가 몇장 곡이에요 2장 곡이죠 이거를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바뀐 철육국가를 이제 부르니까 원래 아버님이 정해 주신 천육국가를 불러야 됩니까? 아버님 원래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맹세. 거기 바뀐 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부모님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 삼포, 원래는 성약 시대를 맞이하야. 이것 모르슨 시대?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야.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정, 그 다음에 성혼 문답이 변경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따가 오셔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신약성서로 39번 쭉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이거는 영원 세세태로 남아있잖아요. 음? 남아있잖아요. 그거 무슨 고치고 무슨 바꿉니까? 음?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참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태초부터 성공하실 때마다 세워주신 이 가정의 성원 문답. 바로 네 개죠. 항상 네 개. 그대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성숙된 선남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설정할 것을 하나님과천번에 약속하느냐. 항상 네 가지 질문을 하시죠. 반드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답변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원의 마지막 자유와 책임 분담은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축복받는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하나의 선포 아닙니까? 약속하느냐? 약속하느냐? 형성할 것을 약속하느냐? 당사자에게 자유와 책임의 한계선을 넣은 성원 분담이에요 자, 그런데. 바뀐게 이겁니다. 그대들은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한 선남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천지인 참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 천일국이 지향하는 이상가정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느냐 요렇게 한달락으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해본거예요 간단하게 좋긴 좋지요. <웃음> <웃음> 그 다음에 8대 교재 교본의 일부를 폐기하고 편집을 했다 이 말이에요. 2022년 말을 따월달에면 아직 아버님께서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병원에 계실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말씀 선지 615번의 핵심 부분을 모아놓은 천성경 이거를 핵체하며 새로운 천성경을 만들도록 실시하셨다 언제?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땐가 왔다갔다 하실때랍니다 그래서 1분 19분으로의 비판에다 불구하고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이 8대 교재를 해체하고 개정천성경 외에 평화신경과 찬봉경을 새로 만들 해가지고 2015년에 완성을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세 가지 경전을 무슨 경전이라고요? 천일국. 천일국의 유일한 경전으로 선호한거예요 그 때문에 이 가정여란 모든 분들은 선성경 이제, 안 보죠? 자, 자이 예를 하나 들리겠습니다 이게 말씀선지 614권의 141쪽이에요. 이게, 네? 자, 이게, 자, 여러분 본적으로, 이 좌측이 진본이고, 왼쪽이 위본이죠?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이 진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냐, 이거 편집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크게 이제 했죠. 여기에 빨간 글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파란 글은 변경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삭제 혹은 변경 그리고 또 여기에 노란 것은 첨부했습니다. 저 오른쪽에 노란 부분은 정리했어요. 느낌 부분, 느낌 부분에 이 자리에 이것을 첨부해가지고 저기에 자기의 업 것인가 라고 첨부했더라. 이게 8대 교재 교본에 일부 폐기한 그 자료입니다. 말씀건수마다쭉다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예. 주로 각정환 그리고 문현진, 잠자녀어머니 훈모, 기타, 인물, 기타 내용 등등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제, 요것은 이제, 예, 김종석 그 가정협회 이제 그, 그분이 이제 만든 책이 있죠. 그 다음에 이말씀선지그 권수마다 스물 두 권의 내용이 그삭제된 페이지가 다나오지요 5 9 4권의 삭제, 내용은 217쪽 페이지가 다 나와요. 근데 이금 말씀선집 이게 대충 평균 페이지, 폐지, 페이지가 쪽이 340쪽 되더라고요. 한 군이. 물론 350, 이것은뭐350몇 쪽인데 평균이 그래요. 354쪽인데 평균이 340쪽이 되더라고요. 그럼 340쪽이, 여기에 전체 폐지를 한 거니까, 6415쪽이에요. 폐지예요이걸 340쪽으로 나눠보게 되면, 몇 권, 몇 점이냐? 8권 정도, 이 권수 8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8권이,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8권이 없는 인터넷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천성경 80% 이상 삭제 및 편집을 했었다. 이 천성경 철역경적 편집위원장을 중심한 면을 누구예요? 김용희 위원장 중심삼아 가지고 편집위원 및 감수위원들이 모두 몇 분이냐? 4, 64명이에요. 이것이 쭉 이제 참범 평사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 이 편집하는 그 장면, 또 회의하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천일고 경전, 천성경 그리고 평화경, 그리고 참부모 경 완료한 저천일고 경전이 아버님이 원래 선포해주고 만들어놓은 천성경을 완전히 삭제 편집해가지고 만들었더라. 그 때문에 가정연합에서는 이 천성경을 흥둑하는 게아 합니까? 그 2013년 6월 30일 날 천성경 평화경 출판 기념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천일국 경전으로 완전했더라, 완성했더라. 제가 이 목차를 전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천부모님 재정한 천성경. 자, 이 천성경 요 부분이, 이 부분을, 빨간 이 부분이 모두 삭제된 겁니다. 그럼 삭제 왜 80% 그럽니까? 빨간 글이 더 많지요. 6권, 8, 9, 10, 11, 12, 13, 14, 15, 16. 남은 제 1권, 2권, 3권, 4권, 5권, 7권 부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삭제버리고 이쪽 한총재개정의 천성경은 빨간 그 부위에는 전부 내지 이거를 반영했더라. 그, 총 16권 중에 삭제 제목의 10권이 삭제됐고, 7, 8, 11권은 한류재정성성경에서 제목이 바뀌고, 내용 일부가 반영됐죠. 그리고 이쪽에 총 14편 중에 삭제 제목의 8편이, 뒤 8편이 신규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재정 천성경 반열, 방, 반열율이 전체 20%. 못 비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이 말씀 편집을 하라고 하셨느냐. 아버님, 손도 대지 말고, 거 그, 거기에 토도 달고 말고 하지 말라고 아버님 말씀하셨더라고요. 거기에 토 달고, 다 이런 것을 손대지 마, 함선조 왜? 황송희그 당시에 이제 역사 편찬위원회, 말씀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거기에 토달고 다 이런 것을 선대지 마. 황송희 정, 알겠어 네. 너는 편찬위원회 총수가 되기 때문에 역사의 행사 모든 기록을 다 쫄쫄 외운다 하더라도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선생님이 이걸 찾아 가지고 해명을 하기 전에 그걸 덮어 두는 것도 뜻이 있다는 거야 언제? 날짜. 2004년 11월 26일 한남 국제에서천성경 손질하지 말라는 거야 책에 대해서 여, 여, 여, 이렇다 천성경을써온대 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적 환경이든지 갑판을 만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이것은 적수 없금 선대지 말라고요. 천성경을 발표했기 때문에 영계도 아버님이 몇번훈독하셨다고요 다섯 번. 다섯 번 이상 읽을 때는 땅에 누구고 그 이상 읽지 못한 사람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님 사심 18번 운동하셨더라고요. 이것도 2004년 12월 3일날. 한남 국회연수 말씀 고쳤다가는 저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고요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쳤다가는 저 나라에 가고 넘어가버렸네. 예. 그 다음에 전성경과 평화신경 될 것이 없어요. 또 선생님이 선 말씀 가운데 '천성경과 평화신경'은 여러분이 가야할 길이에요. 전부가 가야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뺄 것이 없어. 이냥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천성경과 평화신경' 딴 말을 속지 말라' 라고 아버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섞지 말라 전성경이니 형아 신경말 말했지 선생님의 사적 감정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단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똥이라 하면 똥이라 하고 주먹이라면 주먹이라고 써 넣으라는 거예요 그건 선생이 풀어줄 거라고요 어허, 제일 귀하니까 함부로 다루지 못했구만. 이런 말로 성립되는 거예요.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언제? 2008년 8월 17일. 천정궁에서 하신 거그 다음에 아버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아버님이 통곡할 그런 내용의 말을 어머님이 하셨더라고요. 비원리적 주장들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참부모는 영원한 참부모이다. 1 7세의 갔다 온 나이에 참부모는 오랜 은사를 잊게 되었다. 본인 당대의 한 맺힌 하나님의 당감 복귀 섭미의 끝을 보는 것과 이상세계 실현을 당대에 완성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한번 참부모는 영원한 참부모이다. 그 말씀 맞지요? 네. 그럼 참부모, 본적자 참부모가 누구예요? 본인은 인류 최초로 실체 신부의 입장을 세웠다 모자의 조에 7년 3년을 승리했다 참 어머님의 해가 월 기해 하늘 주권에 뿌려내렸다 이제 참 어머님은 참 어머님과 동동권 동곡권 동의권을 갖게 되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것은 사랑권을 중심 삼은 동동권, 동곡권 동의권이지, 가정에 있어서의 엄연한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고, 규기가 있어요. 응? 여기 주체계가 누구예요? 아버님이 주체, 어머님은 대상. 그렇죠?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요 이런 천론적인 그 질서와 법도와 격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동독권 동독권 동독 뭡니까 사랑권을 중심사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장부뭐가될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17세 상원 이후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것들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수 없는 옳은 일들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내가 아니면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 만왕이 되셨어요? 이걸 아버님이 영조로 들으셨을 때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통과하셨습니까 내가 아니면 어떻게 전부 뭐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나로 말미 아마 만왕의 왕 전부 모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원절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기원절 되기 전에 그걸 이루어 드리는데 여러분은 상상도 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님을 만난 어린 시절에 당시 아버님 소원하실 때에 아버님은 연세가 얼마시라고요? 아시아. 아시아. 그러니까 어머님은 17세였잖아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17세 어린 뭘 알겠습니까 왜 아버님은 40세 아버지 입장에서 17세 어린 어머님을 간택하신 그 위치의 관계입니까 딸의 입장에 간택된 거예요 그 때문에 아버님이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 누이 동생 입장에서 그리고 신부로 그리고 어머니로 그리고 할머니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신부로 몇 단계? 8단계까지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인 자리까지 키워나가시는 그 단계 한계선을 맞춰야 돼요 몇 단계? 난 누구한테 교육받은 거 없어요 네? 이세대를 교육하는 그간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 역사의 환경 장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말을 안 해도 내 스스로 알수 있었어요. 여기에 의의가 없어요. 있어요.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복귀 섭리 역사를 알았다. 난 누구한테 교육받은 거 없어요. 근데 아버님 만나 백권에 당대해서 이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거 못하게 되면 내 후손이 또 해야 돼. 나는 후대를 위한 환경 창조를 열심히 했어요. 언제 언제 이 말씀하셨나요? 12월 12일. 이따 저 13일 전이죠. 이게 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아버님을 만나게 될때다 알았다는 이야기야. 나는, 그리기 때문에 나는 아버님을 만나게 될때다 알았다는 이야기야. 환경창조 가운데서 탄생되고 자라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알았다는 얘기야. 1 7살에 아버님 만나가지고 하늘의 탕간 복기는내대에서 완성한다. 내가 끝낸다. 끝내고 뭐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게 내가 1 7살에 아버님하고 결혼하면서 응? 생각한 거야. 그렇게 행동했어. 그렇게 살았어. 저기 못하면 탕감이 붙는다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그랬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는 어머니와 완전 하나 되어야 돼. 완전 하나 되어서 한 뜻으로 나가야 돼. 격을 보지 말라는데 언제 2012년 크리스마스날 양력시 2월 20일 천년문 요한 1본만 기독교 요한은, 2000년, 요한. 2000년 역사는 성령의 부활로 인해서 일본만. 성신 역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의 생명를 찾아나오는 기반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 생명을 기독교 기반은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기었다 말했. 다그 다음에는 의 섭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는 4천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를 탄생 시킨 하늘과독생녀를 이때는 준비 안했겠어요. 그 이외는 예수년 안에 찾아가시기전 하늘은 독생녀를 준비 안했겠어요. 자 그다음 넘깁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기원절날 소위 기원절날 아버님의 보호자의 왕관이 없습니다. 왕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은 왕관을 쓰셨는데 아버님의 왕관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관 없는 아버님 보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회를 하는데 아버님이 거기 오시고 싶었겠어요? 안하겠어요? 가까이 왔었다고도 아버님이 기분 나빠서 가시러 갔대. 그리고 이렇게 뭐 천황봉을 들고 오늘 2013년 1월 13일을 기해서 천일구 원년을 선포합니다. 천1 9 원년 2013년 1월 13일을 기하여. 천일곱 원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참 혈통을 빼버린 축복식을 합니다. 이제 모든 축복 가정들이한나라 백성으로 입적하는 역사적인 입적 축복에 대한 축복을 저는 한, 10, 한 10분만, 네, 10분 정도 볼 거예요, 10분 정도. 하늘 부모님, 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찬미와 찬양이온 누리에 넘쳐나기를 네. 기원합니다. 한 10분만 보겠습니다. 천진 참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다 아버님의 혈통이 빠진 축복이에요 아버님의 그혈통3대 왕권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 왕권 혈통이 빠진 축복식을 하늘이 받아줄 수있을까 없을까요? 이미 이때는 아버님의 전통을 전통을 다 삭제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부모님 전성경 80% 삭제 편집 천일국가 바꾸고 가정맹세 고치고 그리고 축복 성원 문답을 바꿔서요 몇 가지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 축복식에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동참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때문에 여기에 축복식에그 장면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눈물을 많이 흘리시, 흘리셨죠? 눈물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대왕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3월 15일 기원절 이후에 이제 예, 들어왔지요. 참마부님의 성령이라는 그런 주제로 아버님, 아버, 왕님 말씀, 아버님의 성화전 나는 이때 알았습니다. 선정공 병랑호 앞에서 참 부모님 낭 이분과 함께 앉아 있었던 그때 대화를 저는 기억합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합니다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께 말하셨죠. 아버지도 타락한 핏줄이잖아.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 하시는 아버님의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음? 이미 현종이있을때 당신이 아버지도 타약한핏줄이잖아요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버님의 초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시오 할 말을 잃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전사장 당신 내들은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왜? PC PC, TV 다 촬영 다. 할거 아니에요 교기죠 이것은 식구들이 몰라야 하는 이야기를드리겠지요 그렇죠 아이 비스티브 관계자들에게 어머니 이렇게 계속하면 당신과 이혼할 것이다 그렇게 아버님이 당시에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하시다고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전사장 당신네들도 이 비시 촬영하는 이제 비시 간부들 당신네들도 이두 눈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참마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할 만큼이나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십구들 앞에 깜쪽같이 숨겼지요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자신들이 참부모님의 인밀를 보호해 드리고 있다고 생생내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2016년 2월 11일 아마 2016년도에 아버님 탄신 기념일 행사 날이, 날입니다 기념 행사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세계 식구들 가운데서 그리고 한국식들 많이 갔기 때문에 그때 특별히 왕님께서는 식구들과 대화하겠다는 시간을 갖겠다고 테이블을 깔고 둘이 이제 앉아서 이제 질문을 이제 받으려고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은 받지 아니하시고 장장 그때 네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최초로, 최초로 왕님께서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2016년 그때 최초로 4시간 길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이제, 쌈하게 다 나오니까 제가 워드 다 해봤습니다. 그 전반부에 나옵니다. 지금은 정말로 말씀에 적어드렸습니다. 1년 전에 왕국이 세우기 전에 선과 하이 싸우게 되어서 누구도 몰랐죠. 한세 어머니가 그런 하늘아부님을 삭제할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의 아버님의 모든 내용들을 보호하고 높이 올리고 울리,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는 아버님 모습 그대로 천천히 두리번거리면서 하십니다. 둘러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영상.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의 길로 가셨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독생여 거짓될레 냈으면 이야기 세상에 세상에. 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안했다고 세상에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 기원절날에 천지 타락이 일어났어 라고 그때 하신 말씀을 저는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 날이 천지가 타락되아야 였구나. 그 이후에 천주 타라 타락, 천주 타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은 천지 타라이이다 기원절날 응아부님을 올리면서 모든 영과 아버님께 돌리고 전 세계들, 십구들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높이 높이 기도하시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리다. 이런이런 선포를 했어야 했어. 그렇게 했다면 전 세계의 천국과 천일국 세우신 기반과 축복이 올수 있었던 것인데, 반대로 아무리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혼자 나오면서 거짓봉 들고 보라 색깔, 보라 색깔, 보라 색깔과 금 빨간, 빨간, 그러면서 아버님 모든 내용들을 삭제해 신성 보도 시작했어 한남동과 청평의 사진들 내려라 누구 사진들이라는거에요 혼자 보라색 금빛 빨간 빨간 그 바벨로레온녀의 사진을 온곳에 붙였어 세상에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 내용인지, 세상에 아버님이 드디어 없어졌구나.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 세상에 그것을 보면서 나의 어머니라도 그것을 봐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타락 됐다고요? 교원절 날 이렇게 정말 로놀면서 축복, 축복을 하고 있지만 그 순간이 바로 천지 타락. 교원절이 왜이신패로 돌아가세요? 한번더 놀리세요. 아빠와 잘 엄마 알아요. 잘 알아요 아버지가 내 네, 네, 우리, 네, 우리 어머니를 최후으로 보내기를 우리의 안, 우리의 안, 손에 안, 손에 안 원하니까 손에 내가 손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울분의 심정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버님 배반하면 최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바로, 잡아야 바로 잡아야지, 잡아야지. 아버님께서, 아, 아버님께서 왜, 왜 막내 아들 선택했어요? 그 그것도 한국 전통가 완전히 반대잖아 그렇죠? 아니 왜, 아니, 막내, 왜 막내 아들, 아들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왕관을 실어주셨어요? 나한테 제일 어려워요, 나한테 제일 어려워요 이거. 왜, 왜 막내, 막내 아들을 가정대표로 만들어요? 만들어요? 왜 내가 왜 이거, 이거 해야돼요 해야 하지, 하지, 하지 않으면, 않으면, 않으면, 않으면 여러분 어머님은 영생이, 영생이 없어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이제 일을, 일을, 일을, 일을 알겠어요 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참 울분 넣는 가슴으로 호소하는 왜 이런 말인요 날이... 어머님 신 아니에요 메시아,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의, 메시아의 부인이었어요 어머님 신 아니에요 메시아,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의 부인이었어요. 포인. 그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2012년 7월 31일날 제가 그 영상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혼독해 하시는 그 영상을 그 영상 안에 아버님이 강시 강씨가 축복을 받았어요! 전진 참부모, 전일국의 신랑, 신부, 강씨 그때 말씀하신 네 가지 예언의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언제 그 말씀하셨다고요? 2012년 7월 31일 날. 그 말씀은 말씀 선집에 지금 나와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디테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말씀 그 편집 시 안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깨끗게 말씀하신 그 안의 내용이 바로 네 가지. 강시, 강시, 강시성을 축복해주면서 천진 참부모, 신랑 신부 강시, 천정궁 어? 입공식보다도 하늘땅의 입공식이 4년 내지 5년 아니면 7년 후에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더라. Gracias. 너도남기듯다 봉을 했을 것을 맹세해요. 알겠어요? 예. 예. 여러분이 설국을 남기지 않는 깨끗을 정리해서 노아 심판 이후에 13시대 은활래 모든 것을 완결한 기론나 기론을 한다고 합니다. 빚을 지어서라도 이것 빨리 청산해야 야와복, 뭐, 하나또의 풍전입니다. 음. 중전의 교육장 선자, 교육장 선자의 해병대와 공군과 육군이 흘러났니 군대 편성에 기근돼야지요. 아버지 위원을 만들었으니 가인에선포패날도 오늘 내댁으로 외댁으로 된들인 것선포의하나이다 같이 쌍식을 아, 그... 들어서 아주 아, 하나님 만세, 참부모 만세, 만세, 만세. 정착만세, 만세. 세계 만국 만상의 모든 주인의 자녀들 입국 입성 완전한 백성 되는 것을 선언 하나이다. 아, 아주 같이 경배, 같이 경배, 같이 이런 예쁨을 다. 능숙, 능지, 능쳐와야돼요 세상 사탄 1차천, 2차천, 3차층을 넘어서 4차원 하나는 아단, 사라가의 천에 세 생명나무에 열매시에 입궁된다는 것도 똑똑히 기억가야됩니다 놓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혈통의 기준왕과 혈통의 핏줄이 안하냐고 핏줄이 켜지한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천지의 대표 승리의 대표 대 승리의 창부의 승리권을 천정궁 입성하던 기념을 나는지 오늘 몇년생각하십니 6주년입니다. 6주년 기념 6주년. 6주년. 6월 1 3일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7월 13일. 4월 13일. 하나 있다고 뭐. 입궁수석이 딱 끝나가지고. 입적도 끝나야죠. 알겠어? 예? 실사 없이. 선생님이 얼마나 답박한 나이 날을 마치기 위해서. 아슬아슬한 해양세계. 의 아슬아슬한 공중세계. 의 아슬아슬한 하나쯤에 반대했어요. 지역까지 굴복제가지고 승리의 패구의 수위를 둬서 천지인 대수자가 져가지고 그대국자서 승리해서 살아가 부모의 이름을 그 거듭해 버리고 완성한 부모의 자리를 낮춰가지고 저나 천정궁 입구수 다시마단 이제 사년전삼년사년 전이 나무를 알고 이간에. 오늘 그때의 천정궁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날에 이걸 전부 다 끊어가지고 여름분들 후를 날아가는 기쁜 마음 가지고 동참할 때여다 같이 온 천주 참고의 승리권에 백분전코한를절대수를 맹세하는 위에서 부모님의 일심이 지어야 는 이런 시간을 나 실천합니다. 맨세 경배를 같이, 잃듯. 저희도 참부모 앞에 같이 드는 겁니다. 하나도 부모가 가르치야. 이 마지막 날이 많고, 여러분 새로운 육상을 잘 꾸며가지고, 축복하던 가정에 놀랍고 귀함이 전통을 지키는 주인들이라. 참부와그찰의 일종의 만물과 동으로 하나 앞에 순서 맹사하나이다. 아아... 음 이건 여러분이 부모님 되어으니 종족적 메시아가 부모님의 완성완결한 천성국 입궁식보다도 하나의 땅의 입궁식을 사년오는 늦으면 7년까지 된다고 봐요. 야목, 이, 이 아시아 전 하나 떨어지는 한국 백성 이 땅에 있는 데서 있는 정수를 다 해가지고 천성에 가 있는 축복버전 가정, 가인 아벨보다도 아, 조상의 자리에 세리막. 그들이 한타라고 찬성할 수는 우리 조상이 없다고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이 깨끗이 정배우 넘어져야 하는데 아시겠어요? 예, 예. 아시겠어요? 네. 예.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네. 네. 산 네. 들 들어 하나나 배포 네. 을지 네. 다 아주 아주